적의 탑라이너까지 이겨버리는 서포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싸기 챔피언, 서포판테온. Q 스킬은 코딱지가 묻은 이쑤시개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찔러버린 미친 스킬. 왜 나만 계속 가으냐 시발. W 스킬은 가고운 파이로 무자비하게 뚝배기를 내려찍는 미친 스킬 이 스킬은 바라보는 적이 입히는 모든 피해를 무자비하게 무력화시키는 미친 스킬 그리고 대망의 궁극기 은 없다! 네, 그냥 뭐 멀리 날아가는 그런 스킬입니다. 바로 인게임 영상입니다. 판테온은 초반의 원들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 뭐, 뭐, 플레이. 와! 다음 영상에서 다뤄질 마스터이가 우리 팀 정글이군요. 리시를 해주러 갑시다. 지금까지 이런 리시. 응? 괜찮, 괜찮, 괜찮. 응? 어? 강간. <웃음>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는 마스터이는 어쩌라고. 첫 코트는, 은포포시 월식을 식을해줍해줍 다른 거다 사봤는데 즐겁고. 월식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건 월식이 나오기 전의 장면인데요. 구인수가 나오지 않은 구인수 야소의 위력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인지큐 다 i g a n w a l s 뭐야 이거? 이겼어? 야, 이겼어? 야 우리 이긴거야? <웃음> 자 보시면 저희팀 리븐이 엄청 잘 컸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5대1도 합니다 5대2 근데 판테온 영상에 왜 판테온이 없냐고요 혹시 상대가 판테온을... 아... 이쪽이 저희팀이었습니다 X 됐네 근데 혹시 아까 영상 시작할 때 제가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저게 탑라이너까지 이겨버리는 서포트... 우리 탑이 사람이 아니라 공이 있는 제가 탑을 막던 도중 미드에서 싸움이 났고 우리팀이 전부 잘렸습니다 우리 죄드는 할 맘이 없어 보이고 남은 거라곤 3킬 6대 9어씨 서포 판테온 그리 잘 크지도 못한 서포터가 저질러버릴 일을 아무도 예상 못했죠 야 걸어 걸어 이누 노공이야 더 이상 피할 곳은 <웃음>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 싸워러야야 <웃음> 걸어봐 걸어봐 보여줘 너의 깡 그때 리븐이 너무 사기 채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팀 탑이 그개 사기 리븐을 상대로. 나왜또 여기 있어? 이런 병. 병시... 나 맨날 저런 데껴 있어. 리번펀도뭐 보나 마나 지겠죠. 소리에. 우린 괜찮아?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싸워봅니다. 야스오가 애쉬와 싸울 시간을 제가 충분히 벌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트록스를 이겨버렸고 우리 팀에게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희망이 있어. 희망은 없, 희망은 없, 희망은 없.